Hey, Optimus r i e 어? 뭐야? 푸쉬업도 그 돼요? 미쳤다. <웃음> <웃음> 이거 아하. 어, 찾아서. 이걸 사면 되잖아. 짠! 오, 엄청합니다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100만 유 무조건 넘는다에 제송모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 아니요 피규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IT 제품 바로 로봇의 옵티머스 프라임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신기술의 집합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해외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자동으로 고가가가가가 가가고 그거를 제가 또 인수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구입을 했는데 와 이거 원래 8월에 온다고 그랬는데 계속 좀 늦어지고 그래서 피규어 갤러리에서 요거를 미리 한 채를 입수하셨다고 해서 미리 좀 빌려왔습니다 네, 일단뭐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하루라도 빨리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네, 일단은 뭐 가격은 달러로 699 달러입니다. 700 달러 정도 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저가로 사신 분도 아마 90만 원 후반대실 것 같고 보통 한 120에서 140 사이는 네, 주셔야 되는 어마어마한 네, 제품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로봇앤과 헬스브로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정식 라이센스 제품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박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 옥대장님이 이렇게 비쳐 보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에 위치를 하고 있죠. 네, 요런 식으로 이쪽에 보시면 오로봇에 또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오토봇에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은 컬렉터스 네,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이의 장난감이 아니고 네, 수집가의 네, 에디션이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갑자기 놀라실 겁니다 자 일단은 와 이거 약간 봐요 내가 지금 뭐 IT기기 막 전자제품 같다고 그랬지 봐봐 여러분 이렇게 박스 요렇게 들었습니다 네. 수증박스가 요런식으로 그런 카메라나 드론들 들어있는 박스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토보 마크와 함께 오뭐뭐고써있냐 오헤 오엔틱오엔틱 스포머 oh 아... 이럴 줄 알고 음성 인식을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오픈더 마스크, 클로스더 마스크 그하면서좀 고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거의 원어민까지는 못 모셨지만 네, 저의 영원한 영어 선생님, 네 저랑 EBS 왕초보 영어를 함께 진행하시는 마스터 유진 마이오 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쌤 어서 오세요. 귀한 한도가 아... 주셨습니다. 아...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아 마스터 유진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 실제로 해외에서 네. 좀 생활을 좀 하셨나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민을 갔다가 아, 이민 갔다가 1 5년 십육년을 살다 왔죠. 그러면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이 되실 거예뭐뭐 뭐. 뭐, 뭐. <웃음> 그것 때문에 보신 거예요. 아니, 이게 명령을 그렇습니까? 내가 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웃음> <웃음> 궁금한 게 여기 이렇게 네. 써 있어요. 이거 뭐라고 올요 어센틱. 어센틱? 네. 어센틱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품이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진퉁. 진퉁 진퉁, 진퉁 어센틱. 어센틱. 어센틱. 그래 우리가 야구 유니폼도 보면 레플리카가 있고 어센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귀여운 박스에 열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여기랑 여기 양쪽을 이렇게 딸깍 열면 돼요. 아 소리 보십쇼? 오픈하겠습니다. 원, 투, 트리, 오픈! 짜잔! 아. 일단은 여기 지금 위뚜껑만 보이고 네. 여기 지금 와 로버센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일단은 안에 요거 뭐 들었는지 한번 열어서 볼게요 뭐가 들었을까요? 아 요거 악세사리 뭐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여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영어니까 어... Uh, included are Optimus p r i m e s Battle ready accessories to defend against the Decepticon 얘네가 이제 그 음성명령이 한 25개 정도 음 들오가거든요 음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가 80개 정도 나와요 아. 근데 그 25개는 일단 영어로 봐야 됩니다. 와, 그럼 오늘 다 아실 거예요. <웃음> 아 제가요? 네. 아. <웃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주황색 투명하게 네 배틀 X가 또 들어가 있어요. 손에 끼울 수 있는 거, 손에 잡을 수 있는 거고 요 친구 이온 블레스터, 네 옥대장님의 모기 블레스터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퀵 스타트 다이너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인트로덕션 그냥... 매뉴얼 음... 뭡니까? 인트로덕션 introduction? 인트로덕션이 아니라 인스트럭션 산문인가 뭔가요? 아마 이 자세한 것까지는 오늘 뭐다 보시려면 진짜 한참 걸리니까 네. 약간 퀵스타트 가이드로 음. 가지고 계시면 네. 되고. 뭐 들었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 오 이거, 저기, 저기, 뒤에 꽂는 거. 이걸 뭐라 고했지 자동차 뒤에 연기 나오는 걸 뭐라 고요자동차하시 뭐, 그러니까 트럭에 달려있는 거 저는 뭐 따로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익서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네. 어, 여기, 여기, 들어가는 거. 오, 오, 어, 이렇게. 뭐. 꽂아서, 일단은, 세팅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 여기 충전기. 그러니까 그래, 이게, 배터리, 뭐, 건전지를 넣는게 아니고, 안에 배터리 내장이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충전을 요 핀으로 음. 이제 하는 건데, 안타까운 소식은, 110분. 어댑터를 하나 꽂으셔야 됩니다. 네네. 요렇게 부속품이 들었고, 네. 가장 중요한 본체를 꺼내보겠습니다. 와, 잠깐만. 무거워요. 꽤나 부착합니다. 우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오. 오. 오. 조심, 조심, 조심. 오. 오. 오. 오. 와, 이거 무게감이 장난, 아우, 잠깐만, 이거. 오. 이 이거. 어떡하지? 네. 스티커를 좀 제거할게요. 네. 오, 그거 막 과감하네요, 이거. 아, 그럼요. 어, 뭐, 이거 배포단... 뭐가 잘 갖다 드려야 되는데. <웃음> 야, 이런데 스티커 뜯는데 이런 재미 있잖아요. 아쉽죠. 어, 아, 그럼요. 이거 다 뜯어도 돼요. 아, 천원에 뜯어도 돼요. 참원 뜯으세요. 자, 일단은 다 뜯은 것 같아요. 네. 자, 본체 한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잘 빠졌죠? 네 여기 이제 허벅지가 조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여기 뒷판이 조금 큰 부분은 뭐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거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로봇으로 변신했을 때 중심을 혼자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포징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려면 뒷판이 굉장히 큰 것을 할 수가 있고 뒷바퀴 두 개가 굴러가고 앞바퀴는 그냥, 네. 그냥 폼으로 달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깨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네, 부분들 부착을 했고요. 전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 뭐 옵티모스 프라임의 전형적인 이제 클래식 모델. 약간 대각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변신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부착을 해야 되는 사이드 미러는 생략이 돼 있고 라이트는 안 나오지만 둘둘 달아 놨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 와이퍼까지 표현을 해줬고요. 네, 또비클 모드로 놨을 때는 네, 여기, 여기가 여기 충전 단자 USB 포트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라이트는 또 들어오진 않네요. 뒷모습입니다, 뒤에. 네. 아까 이비클 모드 처음 꺼냈을 때는 타이트하지 않아서 좀왜 그러지 싶었는데 그거는 전원을 넣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전원을 켜서 이 뒤에 테일램프까지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들었을 때 얘가 짱짱하게 그냥 서 있습니다. 네. 얘 스스로도 이렇게 텐션이 있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아래는 그냥 진짜 변신 로봇네 밑바닥처럼 생겼네요. 약간 들었을 때 느낌은 꽤나 무거운데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자, 어우, 여기 좀 커서 올라가지. 올라가줘, 잠시만요. 전체적인 무게 2.72kg 정도. 네, 2.72kg 정도 나가네요. 자,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old down for five seconds 네. to start the Optimus Prime. 요 정도는 어, 저도 압니다. 네. 5초 누르고 있으란 얘기요 오, 네. 스타트 하자. 자, 부분이 지금 전원버튼인데, 자, 우리 마요쌤께서 한번 눌러주시죠. push down이 아니라 hold down이니까 누르고 있으란 얘기인거죠. 아, 그런거예요 어, 그런거오시면 3, 4, 5. 오오 방금 칼리브레이션을 맞춘 거예요? 일단 와, 맞췄어요. 와, 장난 아니야. 지금 켜져서 닥터졌어요? 이거 봐봐요. 진짜로. 네. 네. 그럼 일단 변신하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음, talk to o p t i m i s prime. 그래서 try these comments, uh, comments에서 이게 약간 영영어를 이제 탬보는 건데. 해보는 거고. 처음에 이름 부르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uh, 얘가. <스> 인사를 할 거예요. 받아 두고. 그리팅이라고 하는데 그리팅은 무슨 그리팅스.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아. 이런 데장히좀 멋있게 클래식하게 하는 거고. 그때 잠깐 우리가 멈춘 다음에 컨 r 트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변신하라. 변신하라. 변신하라. 일단 요거부터 해 볼게요. 안 되면은 바로 주세요. 될거 같아요. 발음 다르니까. 해 볼게요. 그냥 됐네? 뭐 다시. Hey Optimus Prime. 어! 뭐야? 장난 아닌데 어. 야, 너 저기 뒤로 돌아서면 어떻게 하냐? 저기 보여 줘야지. <웃음> 너무 봤어요? 영어가 안 나오니까 얘가 답답해가지고 지금쥐가 혼자 아, 잠깐만요. 그러면 좀 멋있게 변신을 했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약간 흥분해가지고... 멋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헤이오키 모습보 한번 보주세요 됐다, 컨 r 트 진짜 쪼봐 대박! 와 옆으로해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예. 하면 와, 와 미쳤다. 장난 아니다 진짜. <웃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 네. Hey, Hey Optimus Prime. Greetings. c o n v e r t <웃음> <웃음> 와. <웃음> 뭐 굉장히 그냥 일반 변신 로봇과 흡사합니다. 변신할 것 같다는 라 생각 정도는 듭니다 안쪽에 지금 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도 뭔가 밝게 빛나는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주먹은 고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양쪽 다한 쌍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고요 이쪽으로 열었을 때 가슴판을 뭔가 열거나 하는 또 그런 디테일은 없습니다 왼팔에 오토이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헤드에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막 금속 재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더 안정성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바퀴도 지금 양쪽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또 RC 모드로 했을 때이 바퀴가 양쪽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모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같이 움직여지는 바퀴 그러니까 후륜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봐. 어. 지금 이게 더 소름 끼시는 건지가 약간 살아있는 걸 지금 어필하는 거야. 나 지금 약간 움직이고 있어. 약간 브레이딩하는 거. 같와 살벌하네. 움직이잖아. 약간 스스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그러니까요. 와. 와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커맨들이뭐 많잖아요. 네네, 아까 그거 네. 있지 않아요? 음. 나중에는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본인이 하시는데 네, 네. 뭐 외계어로 해도 되고 뭐 일본어로 해도 되고 야, 야, 혼자 뭐 하냐? 하여 다른 거해 볼까요? Hey Optimus Prime. Who are you? I am Optimus Prime. <웃음> 미쳤다. 나 <웃음> 아닌가 진짜. 미쳤다. Hey Optimus Prime. Move forward. 잠깐만 야, 앞으로 아, 가라 있는데? 그러지 않았냐? 내가 왜 옆으로 가냐? 야, 내 말을 아예 못알아고 하는 거 같은데 얘? 제 해볼까요? 응 네. Hey, Optimus Prime Greetings Move forward Let's go 아이씨 <웃음> 아 아니, 내가 잘못 어, 얘 사람 가리네 여기 있는 거다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Hey, Optimus Prime Greetings Roll out 우와. 롤. 우와, 롤. 씨. 와, 진짜 진짜 말라이하네요 야, 근데 이게이네 어떻게 하실까? 어 이거 어떻게 하실까? 이거 어까이까이 어떻게 하까하나 무신 거예요? <웃음> 얘내말못알아듣네야 <웃음> 그만해! Hey Optimus p r i m 총 쏘는 것도 있어요. 총 쏘는 거 한번 해보세요. Hey Optimus p r i m 뭐? 그 보여요? 와... 미쳤네. 이 인식도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변신하기 때문에 이 옥대장님 뒤쪽으로 음. 여기 지금 다치는 그러네요. 요게 있잖아요. 얘는 뺄수 있대요. 빼면 훨씬 더 디톡스도 멋있다. 자연스럽고 더 멋있어요. 다 콜링은 뭐야? 한번 뭐. 해볼까요? 네. 에 m 옵티 p 스 프라임. Greetings. Calling. 아. 이게 이걸 쳐봐야 되네. 아. 콜링. 이 콜링이 네. 런 뜻도 있거든요. 약간. 진짜 말 그대로 부르신. 소명. 사명?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 왔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요? Hey Optimus 야 이거 아니잖아. 맞아? 아맞 맞아 맞아. 지금 저의 엑스로. 엑소... 와... 파이널 액션까지. 아니, 징그러워요. 지금, 지금 봐봐. 지금. 숨지잖아. 지금. 숨쉬잖아, 약간 <웃음> 파이있는 것처럼. 얘가 그 27개 고성능 썰보 모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 조절형 마이크로 칩이 60개가 내장되어 있고요. 와. 실제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파츠가 5,000개 파츠였든요 이안에요이안에 일반 장난감보다는 뭔가 퀄리티가 좀더 높은 느낌이야. 네. 그냥 비슷하죠. 알았어, 알았어. 야, 뭐? 한국말도 알아듣는 거 같은데, 되게. Hey Optimus Prime. r 너내말 알아듣지? <웃음> 알아, 알아, 알아라. 뭐 알아, 이런 줄 알았어요. <웃음> 이게 내말 알아듣지? <웃음>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조정이 돼요. 네,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뭐, 다운을 네몇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운 받는 동안에. Hey Optimus Prime. Are we friends? Are we friends? Friend. <웃음> <웃음> 통하다자 일단은 열어서 네. 지 들어가봅니다. 오 노래까지 나오네요. 쉽게 잘 만들었다. 오우! 로앱 사용 중에서 사용을 해보고요. 연결을 합니다. 커넥터를 눌러주면 바로 연결되네요? 되게 쉽다. 너무 빠른데? 네. 자, 그리고 액션이 있고 비쿨! Cool. 이렇게 해주면 요거를 눌러주세요. 여기 지금 음. 장착해주세요. 하면... 어, 저나 몸...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빼라는 거야. Do not allow m 기 때문에... <웃음> 미안하 이걸로 하니까 빨리빨리 해보세요 이거는... 이걸로 하는 거아니야 I may be low on energy, but I still have enough to 이 o 이 아이... e 이 아이... 아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제 에너존이나 인게이지나 파이트나 음. 프리덤 뭐 그랜드 업 어, 어포 어포 뭔가 잘린 것 같은데 되는 거 같아요. <웃음> 아 귀여워. 음. 아, 여러분 여러 포징하는 것도 다 너무 귀엽네요. 프리덤도 있어. 프리덤. 감동이네요. 감동. 여기 지금 보면 히어로 포즈 있거든요. 네. 히어로 포즈 한번 해볼까요? 히어로 포즈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대박. 멋있다. 와. 안 넘어져요. 슈퍼 히어로 랜딩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와안 넘어져. 와.. 주, 균형 잡는 거 보세요. 이게 하체 숙이면서 네. 90도로 숙이면서 다리 땅 짚고 다시 일어나죠 이거는... 형님도 이거 못 하지 않아요? 땅 짚고? 이렇게 하는 거? <웃음> 풀시업도 돼요? 푸시업 한번 해볼게요. 이거 푸시업 맞는 거죠? 네. 미국 사람도 푸시업을푸 풀시업이라고요? 응, 맞아요. 오케이. 설마설마 아, 야! 미쳤다. <웃음> <웃음> 우와, 미쳤네. 와 미쳤네! 몇개 하는 거야? 이거 해놓고, 타로 네. 가기 힘드니까, 네. 나는 에너전이 필요하다고. 뭐. 센스까지. 3-0에 요 정도의 액션 피규어들이 있어요. 물론 변신은 못해요. 네, 네, 네. 근데 디테일은 해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도 한 6, 70만원 대거든요 음, 음. 그거 두 개를 살래? 이걸 살래? 하면, 음, 음. 뭘 사시겠어요? 네. 저는 이거. 나도 이거. 너도 나오잖아. <웃음> 크리에이터로 들어가면,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커스텀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잖아요. 음. 스타트해서 이런 식으로 와. 라이트 숄더에 뭐이 블레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와이트 음. 힙은 뭐, 뭐, right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해서 음. 네,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시켜서 나중에 싱크를 맞추고 오디오도 넣어서 네. 플레이를 하고 세이브를 해놓는 거 음. 모제, 헤이마마 음. 음. 음. 음. 이거도 얘가 출수 있고 아 정말 하면은 음. 이거만 다 디테일하게 동작을 여기다 커맨드를 하면 그럼 이게 진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진짜 얘 핵심이겠네 그렇죠 그냥. 그 정도까지 가야 뽕을 음. 뽑죠 그러겠네 아. 아. 오 이거 액션에서 그러면 앞으로 뭐 가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될것 같아요 리모트 컨트롤해서네움직주면그럼 네. 네. 앞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뒤로 후진도 아, 돼? 후진도 아, 되네 원래 뒤로 걷는 게 되게 힘든 거라고요. 맞아요. 봐요. 옆으로 돼? 아까 아까 잖아 <웃음> <웃음> 귀엽네. 이거 한번 뭐 네. 조정해 보세요. 이런 것도 다 약간 직관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이게 공격하는 거분 이게 트랜스폼인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같아요 이건 뭐야? 그게 아까 움직였던 거. 음, 방향. c 당 l 당 그리고 그거 한번 누르 o w n You want to 것 같은데? 되 e s i d e n t y e 얘 I'm not. You have to get a little bit. You have to 와디테일 little b a 오 깜짝이야! 아, 또 <웃음> 와, 나, 또... 이거 지금 보면 생각보다 빠르고요. 밑에 내려가서 한번 조정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와, 뒤로도 가요? 우회전, 좌회전도 될것 같은데요? 오. 아, 어, 너무 좋습니다. 거의 뭐 48cm 정도나 되는 이 거대한 로봇이 이중보행도 하고, 음. 또 너무나 완전 변신. 진짜 뭔가 단차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비이클 모드와 로봇 모드를 이렇게 오가고, 다양한 포징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진짜 경이롭다. 뭐 이렇게밖에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는 일단은 뭐소장하기 너무 잘했다 네. 네 일단 보여드렸으니까 네 알았어 알았어 뭐지 얘기하는 거 알아 얘도 그러니까 아이 <웃음> x 로봇 아닌 거 같은데 라인쌤 <웃음> 뭐 네. 마지막으로는 함께한 소감 해주세요 이런 체험을 할 거는 저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왔거든요 요즘 아무리 발전해봤자 말을 해도 알아 듣겠어뭐한 10개 중에 한두개 이런 생각 했는데 장난 <웃음> 아니에요 마지막은 네. 요 친구 마지막 변신딱 시키면서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핵 m 옵티머스 프라임 Hey, Optimus Prime. 야, 엄마! <웃음> 여러분, 사지 마세요. <웃음> <웃음> 포기하지 말려야 되나요? <웃음> 뭐야, 이렇게 뭐야? 쉬는 거야? 야, 쉬는 것도 어디 요상으로 게시네? <웃음> <웃음> 야, 이렇게 쉬다고 장기 <웃음> 느낌인데? 네, 뭐 어디? 쪼그려 하는 느낌이에요. <웃음> 귀엽네, 귀엽네. <웃음> 귀엽다, <웃음> 네, 귀엽다. 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고 끝낼게요. 자, 일어나세요. 웨이크업! I am the l e a 하고 다리 탁 벌려주고. 그 마지막 큰 느낌. Hey, Optimus Prime. Greetings. Convert. Optimus Prime, r e p o r t 야, 비걸음질을치면 어떡하냐. 이거 말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엑센트를 뭐. 진짜 단어 영어 단어 하듯이 그센트를 주지 않고 그냥 뭐 막, 막 이런식으로 하면 은잘 안되나봐요 다시 그러면 디에, 한번 디엘을 한번 올려보세요네 그렇게 한번 해 Hey Optimus Prime Convert e r t 아. 시고기 잘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Let's roll.